안녕하십니까. 8월 11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최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급등 이후 숨고르기 모습을 보이며 매물이 출해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보이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유지 될 것이란 심리로 당일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원유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요 전망 상향과 희발유 재고 감소로 인한 원유 수요 기대로 상승했네요. 최근 증시는 급등 이후 숨구로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에 시장은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해 고용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고용 흐름이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지만 연준에서도 납득할 만한 신호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9%, 매도 61%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 매도 94%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6%, 매도 4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지만 아직 연준의 정책 변화를 주기엔 부족한 상황이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950포인트와 13,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0달러와 99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70달러에서 1,84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므로 방향성이 일정치 않고 있어 이점염두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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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